안그안 맞아, 맞아, 근데? 근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Good morning.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그러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오늘은 우리 막내 영둥이랑 같이 함께하는 첫 여행인데 너무 설레요. 오 <웃음>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웃음> 너무 설레네요. 와 뭐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보 이긴 사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어, 어. 가위바위보. <웃음> 가위바위보. 와 쟤는 무슨 마스크가 뭐 저래? 아 오늘 해장에 똥같이 샀다 <웃음> 오늘 컨디션 시... 최상 술 먹었냐? 아 어제 어제 공부아 너가 도수석 타려면 내가 도수석 타내요네 제가 도수석 타대요 아야이아가 어, <웃음> 막내가 타야지 너랑 영둥이랑 어. 싸우는 그림이 제가 이... 다른 자리에 앉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제가 이겨요 너키 어쩌... 몇이야? 어차피 가서 많이 싸 싸울... 뭐? <웃음> 유진아 오늘따라 너 이쁘다. 아 유진이 오늘 이뻐요. 어. 여러분 왜 그래? 유진이 오늘 이뻐요. <웃음> 어, 진짜. 그래? 오 유진이 오늘 이뻐요. 아왜 그러냐? <웃음> 왜? 이상해요. 뭐 이상해. <웃음> 너 이상해. 아, 왜 그래? <웃음> <웃음> 여러분 커피 받으세요. 오, 네. 아 감사합니다. <웃음> 저는 오늘의 기사 주주예요. 저희 오늘 어디로 갈까요? 자 오늘 어디로 가나요? 오늘 파주주 파주 주세요. 맞나? <웃음> 아, 파주주 로그입니다. <웃음> 네 오늘 네. 마장호수 출렁다리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네. 얼마나 걸리나요? 한 시간 정확히 알고 있네요? 아저 언제 퇴근할지 바로바로 하하 <웃음> 역시 스케줄러요 <웃음> 네. 예아 네. 잠깐만 아 ENFP 세명인데 괜찮아요? 지금 아, 살짝 울렁거리거든요 어제또 <웃음> 아, <언제> <웃음> MBTI 박사 미도가 또 걱정하더라고요 그안 그래도 이거 여행 간다고 멤버 딱 받았을 때 <웃음> 어? ENFP만 세명 몰라? <웃음> <뭘 알아? 웃음> <웃음> 이것도 몰라. 요즘 멀미 날지도 했지만 제가 요즘 고치고 있어요. 뭘 고치죠? NFP를 그래. 미워하지 말자. 그래 그래. 어, 어. 뭐야? 그래. 너, 누나가 말하는데 껴들지 말라 그랬어. <웃음> <웃음> 뭉신한 거 아닌가? <웃음> <웃음> <웃음> 지금 미워한 거 아닌가? <웃음> 아, <웃음> <웃음> <오, 오늘 예뻐요. 웃음> 어 오늘 이뻐요 오늘 <웃음> 이뻐요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어, 가르쳤다. 가르쳤다. <웃음> 너왜 자꾸 내 미모 가르쳐? 먹고가 1시간 정도는 뭐! 자, 오늘은 파주 쥬러그 입니다. 그래서 네, 조주가 운전을 하고요. 조수석에는 우리 영둥둥팡! 둥! <웃음> <웃음> 게 뭐야? 어, 뒤에는 유진제코이와 함께합니다. 뒤에가 든든하네요. 주말 동안 뭐 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제가 중간고사였기 때문에. 어. 소문이 들려오더라고요. 누가 과제에 달려있어아 진짜? <웃음> 과제 아, 지금 몇개 남았어요? 신호와 속도위반 단속 간입다제 대면 시이 아, 아, 아, 요즘에 아, 유진이 기간이 좀알거든요 애니 속 남자 주인공들에게 설레가지고 연애를 못하겠다고 맞아요 아니 근데 제이상형 찾았어요 안보여? 어. 아 안보여지 아이번에 무슨 몸이 나오시지? 마이네임은 음. 네, 네. 네, 나오고 아 마이네잉네 유미한 세포들에서 나오셨고 아 유미한 음. 음, 네. 아, 세포들 그구웅 궁이... 어, 어. 맞다 맞네 맞네 어. 장발?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있던데, 어? 근데 키가 작으 안돼요 아 미안해 아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요 좋지 좋 다행이네 다행이네 근데 용둥이는 진짜 매력 개쩔탱인것 같아요 저는 몸이 좋아요 몸 좋아요. 진짜요? 이게 몸 좋지 않아? 아직 아직 모를 걸요. 당신 어깨랑 내 어깨랑 재볼래요? 아니요. 이 엉두 있어? 아 그래? 너도 남자구나? 무시하는 <웃음>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너무 네. 무시한 거 아니야? 네. 영둥아자 영두의 매력에 다섯 게 빠져보실까요? <웃음> 어. 천천히, 천천히. 왜냐면 나오기가 힘들거든. 요천히 아아 나오기 힘들어. 왜요? 아, 아 못하는 게 없어. 네. 다 잘해요, 저. 황금 막내. 어또 황금색으로 또 이렇게. 아, 그러네, 황금색이야? 어, 그냥 주황색이. 황금 막내 요즘에 뭐 고민 이 있다고. 맞아. 그래요? 왜? 아 고민 있죠. 아 고민 뭐예요? 쌍 네. 고자라고. 쌍 <웃음> 고자? 저 그냥 고... 아예. 그냥 고자예요? 아니 야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 절대 아니지. 어 되게 밝은데. 어. 되게 실되는 좀. 생각보다 되게 밝은나죄송 아니 한데? 아니. 오 씨가 아픈데 건드린 건 아니야. 아예. 아예. 에. 아, 아, 미안해. 진짜 유진 아, 유진. 혹시 마지막 연애가 언제 였는지물어봐도 될까? 요한 4개월 된것 같아요. 오, 얼마 안 돼? 네안구름면서 벌써 온 거잖아. 맞아! 진짜. 맞을래? 그 여기,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놔둬. 1년 넘게 지금 이러고 있는 애들인데? 그니까. 러 <웃음> 아, 근데 이게 원래, 오래되면 더안 힘든 거 아니죠? 그렇죠? <웃음> 맞아, 맞아. 익숙해지니까. 남자의 생활이. 맞아. 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래돼서 안 힘들고. 아, 아니에요. 아니, 아니. 요 전... 너는 얼마 안 돼서 힘들다. 얼마, <웃음> 얼마나 오래 사겼는데 500일 가까이? 아, <웃음> 외롭겠다 <웃음> 맞아. 외롭지 않아요? 라고 대박. 말하고 싶어요. <웃음> 와우 와우 어 공기가 좋다 어 공기가 좋아 공기가 어, 공기가 다르네, 다르네. 와, 그럼 심호, 여러분 심호흡하는 방법 가르쳐드릴게요 3초를 쉽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7초 버텨요 아 불. 아, <웃음> 폐활력왜 이렇게 짧죠? 혹시 다아주세요 아, <웃음> 설마 그리고 3초를 <웃음> 내뱉습니다 아, 아, 아, 아.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오, 출렁다리! 출렁다리! 와, 그 출렁다리에서 출렁출렁거려 봅시다. 갈까요? 갑시다. <웃음> 출렁출렁해보러 갈까요? 자, 이렇게 갑시다. 자, 갑시다. 아, 이러고 간다. 긴거 저거? 오 재밌겠다. 근데 너무 먼데? <웃음> 와, 많이 흔들리네. 진짜 <웃음> 다 <웃음> 이게 이제 마장 모스 수 대박 크건. 마장 모스 자체. 이게 뭐야? 뭐야? 뭐야? <웃음> 어 유진+ 유진 누나. 야, 아, 아, 아. 아, 아, 아, 누나 아 누나+ 아 누나, 아. <놀라> 아, 누나. 진짜 여기이에라둥이 연둥이+ 아둥이둥이 연둥이+ 연둥이+ 영둥이다둥이연아이연 아니, 연둥이+ 아, 연둥 아니, 둥이 연둥이+ 연둥이+ 연이있네이이런요소들이 자, 여이가흔이다리 가는 길이에요이렇게 쭉쭉 가가지고 저기로 가야 됩니다. 하다. 어 그러니까 가자 나안리 나보다 이게 네. 야 걸어서 부분이면돼내 <웃음> 다리가 흔들 거 거릴 거야 감시서 출렁다리 아, 수도 흔들다 흔들다 여다자 여러분 저희 지금 출렁다리 앞에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다 <웃음> 네. 벌써 흔들리는 기분 내가 빨리 마당 호수 출렁다리를 건너 보면서 사진도 찍고 좋아요 네 한번 해봅시다 여기 어, 근데 가운데서 찍으면 안될것 같아서 여기서 찍는 거 어때요 어 좋아 좋아 요 하나, 둘, 셋, 하나 둘셋 가볼까요? 네. 섯 다섯, 다섯, 다섯, 다섯, 다섯, 다 다섯, 다섯, 다움직인 다섯, 다 사람이 다주 많아요. 오야 가만히 있으니까 엄청 흔들리는 거잘 느껴진다 대박 그니까 오, 오 대박 오 대박, 대박. 이거 재밌을지도? 그니까 여기서 피드레스틱 댄스 한번 쳐줘야 되는데? 대박 출렁 거음이좀더 심해진 것 같아 그니까 러 중간에 오니까 확실히 진짜 머리 심하네 <웃음> 우와 미쳐 봐봐 다 같이 저기 카메라 보고 하자 오케이 출렁 다리다! <웃음> <웃음> 야 여기 핸드폰 떨어뜨리면 오 안돼 재밌어지겠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핸드폰 여기서 하고 던진다고 이렇게 잡기 어? 와 <웃음> 가위바위보 진사람? 진짜? <웃음> 아 안돼 진짜 안 얘기해 가위바위보 진사람 핸드폰 던졌다 잡기하기 절대 안돼 절대 안돼난 절대 안돼난안돼어 <웃음> 큰일 나 큰일 나오리이 느끼는데 안돼 하나도 안네네 <웃음> 네. <웃음> 저거 뭐임? 저거 완전 다유린거 같은데 네. 저기 저기 오 <웃음> 안, 안 깨지려고 만들어놓지 않지? 어 당연하지 오징어 게임 강아유리처럼 아, 어, 당연하지 오? 어? 어? 오징어 게임? 맞아x2 <웃음> 맞아. 맞아. 와! 머리도 와! 이 정도인데? <웃음> 대박 진짜 강아유리인데 진짜? 이제 허상태님 잡아가지고 이제 넌또잡아 아니야 그거 말고 이제 뭐지? 그넌또졸라 작아 아 맞아! 뭔지 <웃음> 알아? 뭔 말해? 뭔 말해? <웃음> 이거 나오,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웃음> 됐다. 됐다. 예! 좋아요. 잘 좋아요. 었어요었어요었어요었어요 <웃음> 아, 신났어. 신났어. 나는 <웃음> <웃음> 아, 배 아파. 아, 배아무 <웃음> 자, 저희 지금 이제 뭐할 거냐면요. 빠, 빠, 삐라라, 빠라 밥 먹으러 갑니다. <웃음> <웃음> 죄송해요. 지금 <아직> 머리가 아파요. <웃음> 우와. 빨리 타세요 가자. 우와 유진아, 뭐 먹을래? 아, 그 약간 고기 약간 좀 무거우니까 혹시... 어? 아, 혹시 그... 야채 비빔밥... 어, 아, 약간 좀 뭔가 쌌으면 좋겠는데... 쌈밥... 어, 쌈밥... 쌈밥... 쌈밥... 쌈자쌈자쌈자쌈자 쌈밥... 쌈 쌈밥... 쌈밥... 쌈가쌈 쌈밥... 쌈밥... 쌈밥... 쌈밥... 쌈밥... 쌈 쌈밥... 쌈밥... 쌈밥... 쌈밥... 쌈쌈쌈쌈쌈쌈쌈쌈쌈쌈 왔다밥예을 먹을 다을 먹을 거다. s a m 귀여워 을아을 거다. s a 아 p a b 다 s a m p a 하다거 아, 진짜 어때, 이거 먹고 먹고 먹고 먹고 먹 먹고 먹고 그거먹 쌈에 고먹먹거나그먹 네. 떼서 먹고 먹 그냥 먹거나고백하면받아준 먹고 먹고 먹고 먹고 먹고 먹고 먹고 고고 먹고 먹고 먹고 먹고 먹 먹고 고 먹고 먹 먹고 먹먹 먹고 먹 아 여기 그 아르바이트하시는 분이 영동 영동이를 알아가지고 많이 음. 주셨다고 했거든요아 그래요? 네. 왜 모른 척해요? 왜 모른 척? 네, 모른 척 아, 아, 아, 근데... 아, 만, 많이 줬다는 건못 들었어요. 아 그래? 안다고는. 음. 음. 다 즐겼으면서 음. 음. 가식적이야. 일단 한번 한 먹어봐. 먹어봐. 근데 이건 뭐 야채 이게 뭐 아니야? 어차피 나 먹게 돼 있어. 꼬만 먹지라고 밥이랑 같이 해서. 맛있어 진짜. 어 어? 어? 어? 응. 생각보다? 괜찮지? 어? 나쁘지 않아요. 괜찮지? 그러니까. 너가 못 먹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못 먹는 게 아닌데 거부감이 있다. 네, 제가 식, 야채 식감을 싫어해. 음음 싸가지고 또한입 크기로 줘야 되잖아. 맞아, 맞아. 오. 이거 없어? 음, 제가 먹을게요. <웃음> 음. 좀맛지 음. 아, 와, 잠깐 아. 이거 뭐죠? 세 방. 아니 저게 떠니 포인트, 떠니 포인트. 아, 저거. 떠니 포인트. 밥을 싸서 먹는다. 음, 그러니까. 아니,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이렇게 잘 먹는 거 처음 봤어 그러니까. 우리 좀 텐션 높게 먹었던 적이번이 처음에 먹는 어. 거에 정신팔린 저그 미도가 미도 반장님께서도 준비하고 있는 인뮤진 건강 챙기기 프로젝트가 음. 있는데 아직 좀 청신 호입니다이 아, 정도면 음. 어, 나름 어, 괜찮은 맞아. 거 봤어요 도덕도 괜찮다고 괜찮다. 어, 네 맞아. 아프지 않았어요 갈까요? 음. 다음 코스 네, 노래 한곡오아겠습니다 네, 노래 제목은 윤복희 씨의 여러분입니다 I'm g o n y a d i 하루 여러나나는 <목소리> <목소리> 너야! 사랑노 사랑해 나도 노예. 이린 노예. 나린 아. 프랑스에 죠 프랑스 네. 에탑인데요이 <웃음> <목소리> <웃음>